<웃음> 어때? 오늘 기분 좋아? 응. 어. 근데 네, 머리 말려야 돼. 머리를 말려. 안 말렸어. 귀찮아서? 응. 그라고? 응, 예뻐? 어. 근데 머리가 길말라서 예쁨이 조금 깎였어. 예쁨이 깎였다고? 응. 어. 그래도 더 예쁠 수 있는데. 뭐야,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야? 엄마가 예쁘귀없네 <웃음> 그럼 따질 수도 없잖아. 어. <웃음> 따지지 말란 말인가? 어. 알았어. 띄용. 코알라야? 아, 껌딱지야. 아, 귀찮네. 껌딱지야. 거머리야. 음, 거머리? 근데 머리도 거머리. 검은... 아! 같이 가. 어떻게 힘들어? 아, 진짜 힘들다고. 야, 힘들다고. 어때? 마리가 바람에 날린 게허보 같지? 허보라고허보 어. 같은데? 음, 진짜 우리 엄마가 되게 특정인 말이야 알았어, 어머니 앞에서 안 하면 되지 <웃음> 진짜, <웃음> 나, 나 너무 웃겨서 해봐. 돼지 소리 날 뻔했어 어디가? 야, 니네 뒤에 비둘기 간다 비둘기! 비둘기! 지마 하지마! 하지마! Ah. a r a r 가자.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이거 뭐야? 급포토존. 급포토존이라고? 짠 찍어놔. 손으로 찍어줘. 어떻게? 이를 잡아. 이렇게 거의 거의 사진의 대가야. 음. 과연. 저놈의 인생사진 르누, 르누 르누아르 특별 르누아르 특별판 야 전시회 어땠어? 진짜 볼거한 개도 없었어 진짜로 내가 예술을 몰라서 그런 걸까? 어 예술의 세계는 심오할 수도 있지만 사진 찍는 전시회라고 해서 정말 기대하고 갔는데 사진 찍을만한 공간도 애매하고 빛도 조명도 너무 안좋아요 기대하고 갔는데 살짝 실망을 해도 안타깝습니다 잠시만. 응. 산책해. 어. 와 밖으로 나오니까 날씨 되게 좋네. 오랜만에 나왔어. 그래 다행이다. 은지가 요번에 대마도 갔다 왔거든요. 응. 근데 거기서 벚꽃을 실컷 보고 와가지고 요번 <웃음> 년도에는 저한테 또 벚꽃 보러 가자고 그렇게 뭐또 난리는 안 치더라고. 다행히. 보러 가준 적도 없잖아 여태까지. 아 가준 적은 없지만 맨날 네가 난리는 쳤잖아. 근안 가졌잖아 벗금 풀어 가셔야 돼 그렇게 했는데 가졌어 안 가졌어 안 가졌어 왜안 가졌어? 못 가졌어 내가 진, 시간이 없고 진실을 말하세요 변명할 기회 군대에 있었지? 해명해 해명해 <웃음> 아니 뭘 해명할 게뭐 해명할 게뭐 있어 해명해 빨리 어? 야 해명도 해명 같아야 해명이지 아니요 해명하세요 좋은 말로 해도 해명하세요 해명할 게뭐 있냐고요 좋은 말 아! 뭐라고 아! 요좋말 아! 아! 아! 아! 아! 아! 머리 여기 단체에 겨우잖아 어미안 안 <웃음> 어디가 <웃음> 하나 둘셋 뭐가 바뀌었는지 물어봐 바뀐 게 뭘까요? 아니야 이거야 오빠 나 바뀐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봐야 돼왠가 <웃음> 추워서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오빠 나 오늘 뭐 바뀐 거 없어? 응 없어 짠짠 짠짠 이게 뭐야 재언이가 선물 받았어 맞아 두든두든두든두든 두둥 이확대 아, 어 <예수. 웃음> 무슨 얘 <야>, 역도 아니야? <웃음> 어? 뭐맛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응 아이스 죽다 짠짠짠 맛있어? 응 <웃음> 고맙게 잘 먹었어요 완전 좋았어 잘 먹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준 맛있는 커피랑 빵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어, 좋았어 좋은 경험이었어 코간지러 근데 너무 추워 어, 이제 추우니까 어, 집에 갈거야 안녕